안녕하십니까 1월 2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준화 언급에 대형 기술주 실적 부진이 예상되며 하락 출발했는데요 나스닥은 장중 2%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심리 기대심리가 유입되며 장후반에는 낙폭을 축소했네요. 이에 더해 캐나다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후 향후 금리 동결 발표로 단기금리가 하락한 것도 대형 계들주의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ASML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하반기 반등 전망에 힘입어 2% 가까운 강세를 보였네요. 원유는 경기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지만 미에너지정보총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하회에 상승했습니다. 증시는 일부 실적 부진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을 되돌리는 장이었습니다. 빠른 증시 회복을 보면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가 빠른 회복이 되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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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닥은1 5 0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3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26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4분기 GDP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길공공시의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4분기 GDP 이전치는 3.2% 예측치는 소폭 하락한 2.6%로 예상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건수 이전치는 19만건이며 예측치는 소폭 증가한 20만 5천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주택 판매 이전치는 64만건이며 예측치는 61만 7천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0.8271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일은 화이자의 배당 낙일입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 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